사준택 부평구청장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삼산월드체육관 접종센터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도시 부평, 3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12일 부평구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과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운영 예정인 삼산 월드체육관 접종센터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부평구는 전국 250여개의 접종센터 중 우선 운영 50곳에 선정됐으며 현재 삼산월드체육관의 농구경기 일정으로 주 경기장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먼저 1개 팀을 꾸려 4월 1일부터 경기장 로비에서 접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5월부터는 의사 16명, 간호사 32명, 행정요원 40명으로 구성된 4개 팀을 투입해 본격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원활한 접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설치 예정인 초저온 냉동고 설치 공간, 고장 시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접종 시 필요한 여건이 잘확보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시설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접종 인력 배치도 및 접종 동선을 확인하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신속 대응 응급체계 점검을 더불어 실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3월 8일부터 일주일간 마을 교육활동가 4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등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위한 강의 교환 디자인 및 영상 제작법, 화상 강의 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부평구는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까지 90명의 마을교육활동가를 위촉했고 향후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마을수업 발굴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업 모니터링,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마을 및 학교 축제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비대면 원격교육이 일상화되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지속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또한 2021년은 마을교육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113회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개선될 노동환경을 기대해봅니다. 부평구 갈산일동행정복지센터는 새봄을 맞아 자생단체 회원들과 지역 내 취약지 다섯 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최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평지구협의회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데일리마스크 1만매를 기탁받았습니다. 부평구에서 공감글판 여름편 문안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여름 계절성과 어울리면서 구민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글귀입니다. 1인당 3편까지 제출 가능하다고 하고요. 접수된 문화는 심사를 통해 총 5편이 선정됩니다. 모두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부평구는 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할 수 있게 운영하는 소상공인 공적 공제 제도인데요. 부평구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과 납입금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평구 경제지원과 혹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따뜻한 봄바람에 외출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전국 유원지와 관광지에 유례없는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또 소비도 급격히 늘어나서 유통업계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봄철에 또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아무쪼록 개인 방역에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